자유, 낭만, 여행 일상을 벗어난 최고의 가상현실 판타지 게임 크로노 라이프 사람들은 지옥같은 현실을 벗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누구나 평등하게 시작하는 게임 속 생활을 더 의존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 장비빨을 이길 수 없으니 곧 현질이 계급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기저기 까이고 천대받는 우리의 주인공 근데 그러고보니 얘 이름이 뭐냐? 페인티야? 아무튼, 허접이라고 무시만 당하던 주인공이 극대노하던 그때, 어우, 귀여워. 파티 사냥을 하자며 다가온 귀여운 여성에게 온갖 허세를 떨어내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예!를 yeah! 시전하는데요. 그때, 뱃속으로 차디찬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아, 씨발. 내 무기가 그렇게 탐나. 그딴 쓰레기템 필요 없다며, 온갖 욕설을 날려주는 귀여움이. PK를 하기 위해 파티를 맺고 죽인 것도 모자라, 패드립까지 날려주는 이 귀요미를 우리의 주인공은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용서할 자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귀요미는 PK 1 0 0 0명을 해야하는 전직 퀘스트 중이었고 주인공을 마지막으로 히든클래스 생명의 여신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너무 이쁘다. 죽어가는 주인공을 사뿐히 줄여밟고 마지막 퀘스트를 하러 떠나는 귀요미. 마을에서 부활한 주인공은 그동안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분노로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모두 강화해버리는데요. 그 결과는 빤스만 남아버렸습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게임을 접으려던 그때 웬 이상한 꼬맹이가 나타나 나무몽둥이를 주면서 화이팅!을 외쳐주는데요. 이 새끼 뭐야? 인생 무상의 정신으로 나무몽둥이를 강화를 시키는데 터질 때까지 강화를 시키다 보니 어느새 플러스 99 나무 몽둥이가 돼 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며 몽둥이를 들었다가 놓치자 대륙이 갈라지고 그로 인해 사망 캐릭터 85만 명. 몽둥이의 공격력은 2의 98제곱. 한2 1 2 6 5 5 7 5경 숫자상으로 3741억 7580만 1 3 4 4 데미지를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방에 먼치킨 캐릭터가 된 주인공이 게임에서 깽판을 치는 웹툰 99강화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99강화 나무 몽둥이는 구구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만렙 돌파, 만능 잡캐의 홍실 작가와 판페리 전기를 연재한 리페리 작화로 스토리뿐만 아니라 작화까지 굉장히 훌륭한 웹툰입니다 아니 여자분들이 이뻐서 그런건 아니구요 나무몽둥이 하나만 그려놓은 어그로성 짙은 썸네일부터 못해도 중위권은 먹는다는 게임 판타지 장르 그리고 신선한 스토리와 고퀄의 작화 덕분에 토요웹툰 부동의 1위였던 프리드로우를 제치고 토요웹툰 1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초반과는 달리 12화가 넘어서면서 악평과 비난이 살짝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특히 주인공이 너무나 부러운... 아, 아니 두 명의 히로인이 어, 너무나 이쁩니다. <웃음> 솔직히 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주인공의 적은 게임 내 몬스터가 아니라 게임을 만든 제작사라는 느낌이 물씬 나고 그리고 또뭐 이상한 신이라는 존재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열심히 떡밥을 투척하고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막장의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